그녀의 이름은 레지나 조지 자칫 잘못 발음하면 조지나 팽팽이다 이 조지나 뱅 아니 레지나 조지는 노스쇼어 고등학교의 여왕벌 리더입니다. 라떼식으로 표현하면 일명 퀸카 노스쇼어를 대표하는 최고의 존예 여신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인 레지나는 이탈리아어로 여왕을 뜻하는 단어이며 찰랑거리는 금발과 뛰어난 리모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는 부유한 집안의 곱디고운 외동딸이었죠. 하지만 여신 같은 외모와 달리 성격은 아나무인의 싸가지도 나스인 천상천 의 유아 독존이고 세상 모든 게 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남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천하의 상향. 심지어는 주인공 KD가 자신의 전 남친에게 관심을 보이자 굳이 KD의 눈앞에서 전 남친을 유혹 잔인하게 뺏어버리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죠. 막상 뺏어놓고 보니까 지 타입이 아니었는지 그새 또 다른 남자랑 바람까지 핍니다. 남주긴 아까운데 지가 갖긴좀 별로였나 보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녀가 저질렀던 최고의 악행은 바로 번복이라는 인물 평 정전을 제자 정교생을 대상으로 온갖 뒷담화를 싸질렀다는 것인데요. <웃음> 급기야 막판에는 책의 내용을 참신하게 조작 주인공에게 누명을 씌우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장하는 등 세상 야비하고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요일엔 핑크색 옷을 착용하고 묶는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허용 청바지와 추리닝은 오직 금요일에만 입고 다니며 버터가 탄수화물인 줄 아는 순백의 깡깡이죠. 정말 세상 꼴도보기싫은 최악의 쓰레기지만 하필이면 배우가 레이첼 메가담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용서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겠죠. 지금까지 퀸카로 살아남는 법 레지나 조지였습니다. 3 p o u 맘시 착한 소녀 프랜시스는 어느날 지하철에서 가방 하나를 줍게 됩니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것은 수상한 알약과 꽉 맞은 로또 그리고 그레타라는 여성의 신분증이었 는데요. 그 길로 그레타를 찾아가 가방을 돌려주는 프랜시스 이후 두 사람 은 둘도 없는 절친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허구한날 붙어 다니면서 깊은 대화도 나누고 세대를 초월한 찐 우정이 보란듯이 이어지게 됐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날 그레타의 집 집 초대를 받게 된 프랜시스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소름이 차올라와 귓방맹 일후리고 어마무시한 충격이 인중 을 조집니다. 겁에 질린 프랜시스는그 길로 도주 그레타의 연락을 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레타 의 꺾이지 않는 마음 그때부터 그레타는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백 통씩 계속되는 전화 문자는 기본 아침부터 밤까지 한자리에 쭉 서서 일하는 프랜시스를 야무지게 야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 에서 대기, 심지어는 직장까지 쳐들어와 밥상을 엎어버리는 시대의 진상집까지 선보이는데요 그렇게 그레타의 집착은 서서히 강도를 높여갔고 강조되고 반복되는 스토킹은 프랜시스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결국 참다못한 프랜시스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런 영화에서 경찰은 뭐다? 짭새요? 그냥 짭새였죠 결국 그레타는 프랜시스를납치 자신의 집에 감금하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이제 프랜시스에게 남은 것은 하루 종일 그레타와 함께 해야 하는 극혐의 감금 생활 과연 프랜시스는이 지긋지긋한 그레타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수십 개의 가방을 미기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유인 지랄같은 스토킹과 악행을 일삼는 동네 미친 아줌마의 끔찍한 만행이 펼쳐집니다 이자벨 위페르의 소름 돋는 연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도전 펄은 엄마를 도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천진난만한 시골 소녀입니다. 젊은 시절 부상을 입은 뒤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된 불쌍한 아빠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엄마 밑에서 지옥같은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었 죠. 물론 그녀에게도 하워드라는 남편이 있긴 했지만 현재는 1차 세계대전 으로 인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 그렇게 펄은 마음속의 불씨를 꾹꾹 억누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마냥 위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벌은 엄마의 심부름으로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주원이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Well, if you come back knock on this door. I'm always here a n 강압적인 집안 환경과 때마침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 거기에 잘생긴 외관 남자라는 토핑이 더해지며 그만 고삐가 풀려버린 우리 펄이는 무한폭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나이 울리는 빨간 마 스타 밤하늘의 펄이었죠 가장 먼저 엄마의 뺨 따귀를 사정 없이 갈기고 그녀의 몸에 불을 싸지른 뒤 지하실에 던져버리는 진격의 펄 뭔가 수상함을 눈치챈 조니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격하게 분노하며 삼지창을 휘두르는데요 매장면 터져나오는 상큼한 똘끼 이후 홀로 남게 된 펄의 아버지 마저 엇나간 효심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스타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던 가련한 소녀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언제나 망상으로 가득 찼었고 가슴에는 뜨거운 심장 대신 차가운 얼음이 한 사발 들어있었죠. 똘끼 넘치는 사이코패스 소녀의 파란만장한 시골적응기 그녀의 박진감 넘치는 활약은 영화 x를 통해 계속 해이다 다음은 에바 그린이 연기한 시시티 최악의 악녀 아발로드입니다 에피소드의 부제는 A Dame to Kill For 말 그대로 목숨을 걸만한 여자라는 뜻인데요 한눈에 봐도 몹시 위험하지만 왠지 모르게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적인 느낌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색 원피스가 마치 가짜바 쳐올린 등푸른 고등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곧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는 주인공의 면전에 대고 연기를 발사 가짜고짜 담배 키스를 시전하며 드와이트를 환장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드와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 결국 드와이트는 아바의 미친 현놀림 아니 딱한 사연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녀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반전 사실 이 모든 것은 남편의 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하기 위한 아바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결국 목적을 달성한 아바는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 순정남 드와이트를 향해 가차없이 총격을 휘두르는데요. 오스카를 씹어먹는 악어의 눈물과 작정하고 들이대는 극락의 스킨쉽, TPO를 개무시하는 올라운드 눕방 등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아바의 스킬은 그야말로 무궁무진 그 잡채였는데요. 심지어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신복을 살해 급격하게 태세 전환을 시도하는 세상 비열하고 조화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캐릭터와 하나가 된듯 개쩌는 싱크로율을 자랑했던 에바그린의 열연, 몽환적인 비주얼. 과치명적인 퇴폐미가 더해진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 깊었던 탐므 파탈 캐릭터였죠. 사실 영화 자체는 처참하게 망했지만 솔직히 이분 하나만으로도 볼 만한 가치는 충분. 아바 로드의 음습한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f you ever want have this woman again. Be a man. If you're a man.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닉은 서둘러 파티를 시작 깜짝 놀란 닉은 서둘러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크나큰 화제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드러나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남편인 닉을 살인범으로 몰기 시작하는데요 루미놀 테스트 결과 주방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 닉의 카드 내역을 조사하자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채무가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가상 에이미에게는 무려 120만 달러의 사망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닉은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고 있었죠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이 새끼가 범인해도 돼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뭐다? 영화 속 나쁜 면자 지금부터 이 영화의 진짜 빌런 에이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I am so much happier now that I'm dead technically missing Soon to be presumed dead. 철저한 완벽주의자로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던 에이미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 달리 닉은 서서히 변해갔고 한심한 백수 새끼가 되어 폭력을 행사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는 천하의 개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에이미는 자신을 실망시킨 남편을 벌하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닉의 카드를 마구 긁어서 빚쟁이로 만들고 남편의 정신을 딴 데로 돌린 뒤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조정 시간을 길게 두고 피를 적출해 대량의 혈흔을 남긴 뒤 사건 현장을 엉성하게 꾸며서 고의로 닉을 의심받게 만듭니다. 이후 머리를 염색하고 신분을 숨긴 채 그대로 잠수 스스로를 죽은 걸로 위장하여 남편을 살인범으로 몬 것인데요. 그 한치도 모자람이 없는 치밀한 계획성에 어느샌가 등짝에서 소새끼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에이미가 더더욱 소름 끼쳤던 건 닉이 tv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자 마음이 돌변 이번엔 자 자신을 도와줬던 전남친을 무참히 살해한 후 그에게 납치당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니게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빈틈없는 계획성으로 증거를 조작 뻔뻔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치 않는 사상 최악의 사이코패스 아내 변덕쟁이 에이미는 끝끝내 남편을 선택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니게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결혼생활이 더더욱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What are you thinking? How are you feeling? What have we done to each other? 왕년에 록스타가 야스 도중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손이 묶인 채 온몸이 난자당한 끔찍한 모습 살인에 쓰인 도구는 바로 얼음 송곳이었는데요. 이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중년의 형사 닉은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자 피해자의 여친이었던 캐서린 트라멜을 찾아가게 됩니다. 캐서린 트라멜 올해 나이 서른에 1억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은 영앤리치이며 버클리 음대를 수 석으로 졸업 문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한 전형적인 엄친딸의 뇌생녀인데요 현재는 추리소설 작가로서 맹렬히 활약 중이며 1992년 기준 미모 원탑 이 시점에서 닉의 영혼은 이미 캐서린의 것이었죠 이후 캐서린은 아예 노골적으로 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야릇하고 뇌세적인 말들로 닉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경찰 신문에 출석 영화사의 길이 남게 돼 전대미문의 명장면을 만들어내는데요 캐서린이 다리를 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집중력이 높아지는 온 세상 남자들 단전으로부터 시작되는 미묘한 꿈틀거림이 인체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 어째 파면 팔수록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은 요트 사고로 사망 그녀의 전남편 역시 사고로 사망했고 그녀가 다녔던 버클리 음대에서도 마침 그 시기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얼음 송곳을 다루는 솜씨도 매우 능수능란합니다 이쯤 되면 그녀가 범인인게 55,000% 확실한 상황 하지만 작정하고 들이대는 캐서린의 공세에 흔들리던 닉의 멘탈은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칼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던 중 캐서린의 부비부비를 정통으로 처맞은닉 결국 닉은 원초적 본능에 굴복하고 캐서린과 뜨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소설을 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패왕색 살인마와 이성보다 본능이 소중 했던 욕구불만 형사. 과연 이두 사람에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대를 관통하는 에로틱 스릴러의 정수, 원초적 본능의 개설인 트라메리였습니다. 로맨스 소설 미저리를 통해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한 폴셸더는 어느 날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달리던 중 그만 크나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폴의 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앤이라는 이름을 가진 묘령의 여성. 그녀는 스스로를 미저리의 광팬이라 소개하며 폴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게 되는데요. 손수 요리를 만들어 직접 떠먹여주고 화려한 라이프 스킬로 면도 서비스를 창렬. 심지어는 미저리라는 이름의 돼지까지 소개시켜 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almost heart signal이죠.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폴이 가지고 있던 원고를 통해 소설 속 주인공인 미저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애니는 이때부터 과도한 히스테리적 행동을 보이며 어마무시한 광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You did it! You did it! 애니 윌크스 전직 간호사 출신의 지극히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자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엔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으나 정신병으로 인한 폭식으로 인해 다소 푸근한 이목구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폴의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그의 작품을 모두 모은 것은 기본 작가인 폴조차도 잊고 있던 세세한 설정들까지 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녀소녀한 모습은 그저 겉모습에 불과할 뿐 안타깝게도 우리 애니씨는 사실 지옥에서 온슈 슈퍼 얀데레였죠 미저리에 대한 미친 집착으로 인해 폴에게 본격적인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하는 애니 우리 미저리 다시 되살려내라며 기존 원고를 모조리 불태우고 자신의 집에 폴을 감금한 뒤 억지로 새로운 결말을 쓰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맘 편히 쉬면서 소설에만 집중 하라며 시칼 들고 처웃는 애니씨 죽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야 겠죠 조금만 거슬려도 돼지게 쳐맞을까 급기야 탈출을 시도하다가 딱 걸리고 만 콜은 결국 애니의 뿅망치 풀스윙을 정통으로 얻어맞고 그만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맙니다 개가 짖는구나 이후에도 폴을 찾으러 온 보안관을 뒤에서 샷건으로 후려치고 뭔가 지랄 발광을 떨며 폭주를 시전 보는 이들의 염통을 세상 쫄깃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가히 역대급 빌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애니씨의 대활약 과연 폴은 그녀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현재까지도 스토킹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미저리의 찐 주인공 애니 윌크스였습니다 I'm n to bother you, but are you p yes. you,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웃음> 사랑해요.